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속력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간기록계로 쓰는 시점을 알아야 돼요. 네. 시간기록계는 어떤 일정한 시간동안 간격으로 타점을 찍는 장치인데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을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시간에 찍는데 그 종이가 지나갈 때 처음에는 이런 속도로 지나가면 여기서 찍히고 바로 옆에 여기서 찍히는데 더 빨리 가면은 여기서 한번 찍히고 요만큼 가서 여기에 찍히니까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간격이 같으니까 일정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우리가 위에서 알수 있듯이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 끝 간격을 보면요. 엄청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려진다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음 이만큼씩 조금밖에 안 갔는데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그 구간구간 나눠서 보면은 그만큼 시간 동안 점점 빨라져서 그 직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라보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가고 그러니까 각각의 속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를 볼게요. 이렇게 다리와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웃음> 다행이요 딸림이 <딴 일이> 많아서. <웃음> 네. 그 다음 경우에는 원래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럼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멈춰요. 이번에도 구분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손잡이는 이쪽에가 있고요 자리는 그대로 여기 있는데 몸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아, 네. <웃음> 그래서 네. 여기에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음... 요런 식으로 <웃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만 작용하니까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의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내려가요. 올라갈 때. 근데 반대로 내려가면 중력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당기니까 그게 속력이 올라가요.